안녕하세요 두바퀴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면 아까운 소식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타는 고물 자전거에서 누구나 타고 싶은 자전거로 변신해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재생자전거 판매 소식과 첼로 자전거가 만든 한국의 라이딩 버킷리스트 지도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벤트 소식입니다 이건 놓치면 후회할 수 있으니까 점프 없이 보실 수 있도록 요점만 짧고 간결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자전거 판매 소식입니다. 버려진 헌 자전거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서울시가 중고자전거 판매 사이트로 잘 알려진 라이트 브라더스와 협력해서 재생자전거 제작 프로젝트를 최근에 시작했는데요. 5년간 약 8만대의 폐자전거가 쌓이다 보니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일부는 프레임과 부품이 재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고물 자전거를 현역 자전거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재생된 물량이 그리 많진 않지만 하이브리드, 미니벨로 로드바이크 m t b 픽시바이크 등 종류가 다양하고요 가격은 10만 내외로 매우 저렴해서 내놓기가 무섭게 그야말로 날개도친 듯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생자전거가 새자전거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리사이클 제품이라는 점에서 누가 어떻게 탔는지 어떤 상태일지도 모를 중고자전거보다 더욱 신뢰를 얻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재생자전거 프로젝트는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판매수익이 서울광역자 센터 근로자들에게 환원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도 많이들 선택 하는 것 같네요. 판매 사이트는 라이트 브라더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올라온 제품들은 현재 거의 다 판매되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시로 업데이트 될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첼로 자전거가 만든 라이딩 코스 지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거나 가장 험난한 코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주요 라이딩 코스와 이색적인 코스를 한 장에 담은 첼로 라이딩 챌린지 맵인데요. 1년 52주 동안 매주 한 번의 라이딩을 즐기며 실력을 키우자는 의미로 총 52개의 라이딩 코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등산 버킷리스트 지도처럼 해당 코스를 완주할 때마다 스크래치를 긁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기록을 남기고 자신만의 그랜드 슬램 만들기에 도전해보는 라이딩 버킷리스트를 실현할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한 라이딩 도전 지도인 셈이죠. 언뜻 보면 단순 지도 표시에 스크래치만 있는 것 같지만 해당 코스의 도로 상황과 난이도 코스의 거리와 상승 고도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표기하고 어떻게 가면 되는지 gps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라이딩 정보 지도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첼로자전거가 2월 23일까지 라이딩 지도 출시기념 무료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 한다고 합니다. 무료래요 무료 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셔서 52개 코스 중에 가장 좋아하는 3개 코스에 투표하면 되는데요 총 200명에게 지도를 제공한다고 하니 당첨될 확률이 높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첼로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몰라서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빠르게 전해드린 두바퀴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아름다운 수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여러분. 행나